어제는 친구랑 술 먹으면서 돈 맘껏 써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을 개미같이 일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니 대출을 8천만원을 받았으니까 총 1억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실패담을 보면 몇등 날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겨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전재산이었고 아니 대출까지 받았으니 전재산보다 훨씬 많겠죠. 주식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었는데 겨우 몇십만원 수익을 얻고 재미가 붙으니 정말 도박처럼 빠지더군요. 주가가 떨어지니 물타기에 여기저기서 총알을 마련하고 이제 제게 남은 건 대출이자와 무기력감뿐입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는데 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그것마저 쉽지가 않네요. 돈 천원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3년을 넘게 사귄 여자친구는 연락도 자주 안하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칭얼뜹니다 돈이 없어서 못 만나는 줄도 모르고, 만나면 돈인데 돈이 없어서 못 만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상황을 모릅니다. 꼭 도박에 빠져 전 재산 날린 사람처럼 죄스러운 마음이기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도 해야 할 텐데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도와줄 형편도 못되고, 오히려 장남인 제가 집을 도와줘야 합니다. 에이슈. 담배도 안 피우는데 부쩍 담배가 피고 싶네요. 여태까지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담배 생각은 안 났는데 말이죠. 어제는 타지역에 사는 친구넘을 불러서 한잔했습니다. 둘이 같이 통닭에 맥주도 먹고 나이트도 가고 호프집도 가고 빠도 가고 날이 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50만원밖에 안 들더군요.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주식을 하면 몇백도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이렇게 오래동안놀았는데 50만원이라뇨. 하하 정말 쓴 웃음이 났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망하면 한강에 가는구나.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군요.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가겠습니다. 결혼할 거라고 못 빼고 기다리는 여친도 있고 절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 모두를 두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 겠습니다 대출금도 갚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제 인생과의 전쟁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저는 올해 26살의 청년입니다 집안에 돈이 없어 2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돈 2천만원을 안고 지방 4년제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돈 없는 것에 사무처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더랬습니다. 약 2년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2년 동안 꼬박꼬박 저축하여 약 2천만원 남짓을 모았더랬지요. 제가 주식이란 걸 처음 안건 작년 7월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이지요. 그때 당시 제게는 750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펀드라는 걸 들었었지요. 전체 자금은 아니고 대략 400여만원 정도였던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11월경까지 잘도 올라갔습니다. 만냥 오르는 펀드 수익률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쓰죠 11월경 저의 자산은 대략 134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월급을 저축해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펀드로 번돈은 얼마 안됐습니다. 약 50만원 정도. 그러다가 11월쯤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다 4월 초까지 물려있었습니다. 대략 600만원 정도. 당시 저는 주식에 500여만원 투자하고 있었고 평가 손실은 20여만원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총자산은 평가 손실을 실현한다면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1년동안 저는 번 돈도 없고 잃은 돈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한 셈이지요. 아 물론 등록금으로 약 700만원을 내었으니 그리 완전 원점은 아니지만요.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식이란 걸 하면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말이지 제가 바보 같고 멍청이 같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는 23살 겨울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돼가네요. 여자친구는 돈 없는 저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마 제가 가진 지금의 돈을 모두 다 잃어도 변함없을 사람입니다. 현대 저는 지난 2년간 여유로운 마음 한번 가지지 못한 채그 소중한 1년이란 시간을 여자친구에게 무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궁해지면 사람이 먼저 소중해진다더니 딱제 꼴이 그 모양이네요. 이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윤도현 노래 박하사탕의 가사처럼 돈 없어도 마음 씀씀이 넉넉하고 의무 많고 사람 좋다는 소리 듣던 왠지 자화자창 같네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인간적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주식 투자액은 890여만원 정도입니다. 딱세달 동안 반토막이 나서 현재 평가액은 440여만원 되네요. 지난 1년간 주식이란 걸 매매하면서 느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정답이 없는 시험의 연속이다. 돈을 따는 만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때 아니 세달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제 나이 이제 26살 젊다면 젊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다시 돈에 얽미여 사는 청년이 아닌 꿈을 가지고 사는 활기찬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학교 때문에 다시 직장을 다니지는 못하고 주유소 알바를 한지 약 열흘이 되었습니다. 시금 만원에 하루 7시간 근무. 벌써 반돈이 70만원 정도 되네요. 기쁩니다. 원래 일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는 성격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이 어려운 장이 끝나 다시금 1년이 지나서는 제 경험담이 잡담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두 웃을 수 있을 내일을 위하여 욕심을 버리자 주식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회상하면 기뻤던 것보다는 아쉬웠던 것이 먼저 생각나는 걸 보면 인간은 욕심이 참 많은 동물인 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강연에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엔 자신만의 투자법을 완성하는 시기였음을 돌이켜봅니다 자신만의 투자법이 완성되고 나면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엔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은 고수의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는 초초함도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수련이 있어야겠지요. 자기 자신이 혼자 독학해도 되지만 그동안의 시간적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주위의 고수분들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의 이야기는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경험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써너버는 겪어야 오류를 시정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투자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보고 오류를 시정시켜줄 고수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수의 투자법을 한 번쯤 따라해보셨으면 합니다. 막연한 소신은 고집에 불과합니다. 진짜 소신이 있으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따라야 함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휴식시장에서 대부분 살아남으실 수 있으며 세상 가치도 증식시키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보너스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는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주식 고수로서 성공한 자시을 뒤돌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